들어가는 거뭘 해? 흔다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스페리포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갑자기?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어? 어? 뭐라고? 눌러가도 되나? 키보드는 없다. 투컴인데 키보드 한대요. 하하핳 <웃음> 쓰읍 오케이 옆빙 같고 지금 없다 아 당연하지 이증 없죠? 1창이지, 1창 1창 아 근데 그러면 안되는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영호내이 거의 디스코드 얘기를 다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셔터에 그, 네, 영원행 네, 가면 클났다나 네, 셔터 빙 하나 깔게 오케이. 차탄 C 이더라도. 잠깐만. 인 안녕하세요. 나 셔터 빙나 빙. 나 빙. 셔터 빙나오는옆 빙했어 옆 빙. 빙 아, 옆빙 했어요, 옆빙. 오케이, 그렇지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역시. 나 일차 빙 까줄게. 오차 하나 빔두 개. 옆섯방 포가나. 전장 1차, 1차. 1차. 1차. 아, 큰용아, 큰용아! 3바1창 하나, 1창 아, 못 잡았다, 이거. 1장 컷. 투만. 우리 큰술대 먹었어요. 술대먹었술대먹어요큰술었어요 큰술대 어요다 야 뭔? 어서 그래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말았던 대가 없어졌네. 한결 가벼워졌네. 응. 요이옷 뭐예요 저거 저 등에 뭐? 어 그니까 좀더세 보이지 않나? 뭐가 뭔가... 아.. 수 아. 잠수. 그 기념 습전자 살짝 그런 느낌인데 뭔가? 헤 셔터 핀 하나, 옆핀 하나, 옆핀아나 아, 아, 아, 하나, 옆핀 하나, 옆핀 하나, 옆핀가나옆핀 하나, 옆핀 하나, 옆핀 하나, 여기 나옆핀 하나, 옆나 뭐였지? 나옆핀나옆핀 하나, 옆수 하나, 옆핀 하나, 옆핀 하나, 옆 하나, 옆핀 하나, 옆핀 하나, 다핀 하나, 옆핀 하나, 옆핀 하나, 옆핀 하나, 옆나 레인저가 되게 알쌍해 캐릭터가 여여 어, 어, 어, 예. 레인저 잡았다 화도형에 낚시 조심, 이형 낚시잖아 중간 여기 어디있어? 천장다다상배배 갔다 배, 배. 나이스 아, 끝까지 쫓아갔다 끝까지 갔다이형 낚시 진짜 잘안돼 옛날 살짝 그 잘하셨을 스타일이네 어, 옛날에 끊임없다, 좀 잘하셨을 뭐. 스타일 계속 현대카이님 안녕하세요 그, 그거 그 맞지? 아아 어, 오케이 없고도 아, 블랙했다는 것 같은데 아니 다어 저번에 그랬잖아 살짝, 아까 같이 있었어 아, 많이 박았어 파도 왜요? 어, 저 아, 저 어, 저금도 아, 저도 아, 지 아, 저도 지금. 아, 저도 지지뭐뭐도지지 저도 지나 저도 지 하나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 들어 내가? 포다 포기다. 미안하다. 오이 <웃음> 아, 왜안 아, 쳐다보노? 아, 파장님시구나 아, 죄송해요. 아닌데 샤파령님 실력이시면은 뭐 그렇게 말하는데가 1.8이나 2.1? 가 아니고서야 거의. 나빙개자그 멤버십 가입은 지금 그죠? 오피다, 그렇긴 한데 아니죠. 개급 높으시지. 컷 여반 나온 거. 하나 여반 나 있어요. 여반 나 <놀람> 있어요. 여반 나 아, 있대요. 왔다 갔다 칠 개. 왔어 대 컷. 아, 아, 아, 앞에 아, 앞에 아, 앞에 앞에. 옆에. 비리다. 옆에 사람 리다 뭐야 옆에 옆에 있는 옆옆옆 옆. 내가 옆이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아왜 너무 많나? 아, 이 푸대 가져수가 없다. 옆 하나 있다푸배하나옆수 없다. 푸대 가져올 수다대다푸다 한 명, 한 명, 모르겠네 얘는 숨어있을 거야 어, 어, 그래, 문이, 저도 작게발 소리 살짝 들을 것같아고 어, 어, 나 들었어, 덕를 찌르는 플레이잖아, 저형아메칸업으로 어, 어, 어. 끌렸을 때총 그래, 그래. 하나 폭, 삥, 삥 까고 나온다 소이야 나총 총한테 없어, 지금 주님? 폭, 삥 까고 나온다, 는데 소이, 다옥테 <웃음> 다들, 다들 지금 딴생각으서 하시나. 오! 아, 아 어? 이거 아닌데? 나 싸운 거? 어, 딴건나갔어요 구독 먹었어요. 아, 나? 나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아직 드롭 적이었는데아피요없다 안심하고. 사고 설치되었습니다. 모니. 응. 2층에 있고. 헌 설치 하나. 삼파가나 삼파가나. 차이나나. 순동한다순동한다 아이고 셔터 보고 있네. 별무슨나 보네. 체 오케이! 해보 무시해야돼! 폭탄이 아? 미션이 아이 <웃음> 내가 너무 바보처럼 죽었다. 정싸 나도. <웃음> 어? 어하아니요 <웃음> 오케오케. <웃음> 말리지마. 아우 옆힌 두개. 쟤다 던져. 옆에 세개? 아우 확이요 뭐야? 폭발이야. 킹? <웃음> 위에 음. 네, 봐봐. 봐봐. 이제 폭가든지 뭐 뚱지라든지 나온다고 가봐. 오우 풀포포 셔터햄망하다 반셔 반셔 반셔 지아니 디지니 밖에 없데 레벨이 까놓 반셔 빼자 빼자 빼자, 아, 빼자. 길고왕 나이스 반셔 하나 더 반셔 하나 더 반셔 하나 더 나로 스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와 음. 잡았다 파좀 내주고 오겠습니다. 네. 예.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옆이나 딴데 조심요. 관심 하네요. 오른쪽이다, 형님. 와, 쓸라네. 바로 셔터 오른쪽. 개구미 먹갔다. 다이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비형하나 자리 셔터야 임마어 뭐야 삥 나왔다 저삥오케 어, 나온 건 어때? 까띵 나온다 본데 이뒤는 빌딩 나고 오케이 옆으로 들어가 아저 자리가 이삥 잡먹을 텐데 한글포. 우와 나이스. 울밴데? 데 울밴데? 울밴데? 울밴데? 울밴데? 울밴데? 울밴데? 울밴데? 울밴데? 총 나. 이랑 셔터 했다. 아다첫배조 이걸 이거. <오>. 이거 <이>, <일> 죠 <있죠>? 우와. 아군이 니다 아, 오이 형 나이스. <S> 오이 <S> 형 나이스. 아 <웃음> 어, 형. 아 역시. 승리나 물어도 되죠. 안녕세요아또 동맹이 포이 형은 뭐. 내일은 또 미기는가. 아야 이. 아. 해동 3거리 실각스나. 아예 안온네잘 되어보나. 아프다. 우리 짝짝 얼마 나어 쇼핑. 포포포어 포. 포, 포, 포. 어, 포. 친구게 잘시아잘아저핑 던전 좀 갈게. 저 핑? 뭐어 이거 형빔미스 아니야? 아니 아니 제가 아저 저도 닭간 건가? 어. 아이거자티 둘다. 핫소님 안녕하세요. 어 얼마나 시네. 잘하아 다시 하라갔다들 어서 오세요. 차디. 차디 차디. 작디들 작디들. 창하나 짜감 짜감 짝설 뭐니? 아 잘진다 이거 봐 옆반 옆반 어. 딱 올라가서 울베로 영혼이 뭐하노? 딱설 아, 없다 울베나 하 갔어 음. 설 하나 있고 음. 옆 하나 있고 옆반에 울베나 하설 하나 경고. 오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지미는 바니까, 지미 있는 바니다짐옆옆옆옆옆 들어 잉. 오우 물 맛이 다뽀부했다 하필 또 파전님한테. 어 하나 어? 뽑게. 뭐야 은색 어, 뭐야? 이 커. 오케이. 어 보세드 형이랑 계속 기년있네좋짝도 <웃음> 들어올 걸요? 우리 짝 돌격 없나? 짝은. 나 있어. 나방이박나 둘.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면은스 나이스. 나삼스삼이아이씨아이고좀맞나안갈 나이스. 청국동이 어디지? 인천인가? 울산울산울 먹고 인는사람산있음 사람은 우산동인데있 돌기.. 나자구산을먹삼산동 먹고 있산동 먹고 있는 사람산울먹산울도삼산동 있는 사람 우산을 있는 사우산 우산을 먹고 있는 사람은 우산을 먹고 있는 사람은 우산을 먹고 있는 사람은 우산을 먹고 있는 사람은 우산을 먹고 있는 산 나빙 없어. 야폭하나 큰들 큰들 온것 같은데. 통통 아, 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큰통 안들어 아직. 야바나 야바나 나야아이나 옆들어 가는 거모르지네 근독 절대 아이고,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스페리포스. 야, 형, 어그좋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웃음> <나이스>. 갑자기? 아, <웃음> 아, 끌고 있었다. 갑자기? 와, 뭐야, 우승형님, 아이고, 100개 가섭니다. 어서 오시라요. 이제 간 거야, 간 거. 아니요, 저 블랙 먹이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다 아이고 삽이다. 나이스. 띠 예. 어 나이스 백업이요. 어. 어 여여여여거리 하나. 창문에 삐 하나. 네. 뭘, 이따 아, 바소리하어요빙들어다아 아,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형. 아, 나이스. 또 있어요. 궁친 사람이 아, 저 형님인가? 침엽수... 잠깐만, 가면, 잡았다, 어 태영 님인가? 침엽수.. 침엽수 형적티턴인데아쉬네는어잡았한어나총당데 아니 에이 우리 이어살좀큰살 기업은... 저가... 좀. 어이. 이살치습니다 오색깔. 또안 갔어요. 6 0필해 미고 해체해야 되죠? 네, 믿고 했다 삥삥삥삥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우리 지금 오, 시청자분들도 오, 오. 다 울산이라 지나는데 오, 울산 도지 서남동 바로 안테나오까 모르는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아, 나는 아, 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울산 서는거 말아 남창아. 그미스다미스 오케이. 여여여여나 동그래. 와, 큰통 돌. 뿅미스다. 두다 양이나큰 돌링. 나 계속 삐. 작은 들어고창 그래. 오, 기로안을 와. 쳤다. 큰 철대. 콘통. 콘통 하나 더. 나아 아, 좋겠다 이거. 너 몰라. 너 몰라. 너 몰라. 너 몰라. 그다다 아, 안 없어. 아니 <웃음> 없어. 적대 발소리 자꾸 들렸는데. 아이고 잘못 들었어. 가든지 가든지 경고. 폭탄이 설 아, 기었다. 아, 아, 아. 셔터랑 근사될 듯. 차트 저게 차트 안, 할까, 안딱 하나 나는게다스나 그 네메리카노 아, 아, 아, 아 저것도 양인데 아, 아, 방금 노래 부르고 딱 끝났는데 아아 비까비 죄송해요 다시 나큰큰 놀아 큰 근데 친구들 고운다 둘이. o 좀 그럼 저 제도 따라갈게요. 정말 미안한. 인정. 첫째랑 하이아안 아, 사했나? 반셔반. 반셔반. 와. 너나가 있다. 모 하나 있어 잡으려고. 너무나가 있어. 아디에있는 타이트 하나. 작티 하나 더. 침명수여기있 썼어. 너무 있었다. 작디 좋아, 작디 발 우리 천정 타이스. 아이차 작디 하나 더. 여, 여. 한번 더. 하 더, 더. 한걸더 하나 더, 작디 하나 더. 나온다, 나온다. 낙이라고 온다. 온다. 이거. 오케이. 였습니다 아, 요새 누가 골? 볼... 아아아 아. 아, 아까 아 루키 1등했으니까 오케이. 우 <웃음> 툭진이 형3등까지 이번에 바로 또 반등.